안녕하세요 닥터캣입니다 제작 숙면도에 있는 엔지니어링 스킬을 0부터 200까지 찍는 제일 간단하고 난이도가 낮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 필요한 건 시간과 끈기입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스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트레이드 스킬에 있는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보면 1티어인 돌로 만든 채집도구부터 2티어의 철, 3티어의 강철 채집도구까지 각종 채집도구가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스킬을 올리면 더 높은 티어의 채집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더 빠르게 생활 채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화살과 총알 각종 무기들도 있습니다 딱 봐도 꾸준히 레벨업 해둬야 할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엔지니어링 레벨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작 아이템은 무엇이냐 바로 검파우더입니다검파우더는 엔지니어링 레벨이 0일 때부터 만들 수 있는 기초 재료입니다 그런데 경험치를 96이나 줍니다 엔지니어링 레벨업을 위해 만든다는 부스터 종류들보다 더 높은 경험치를 주죠 그리고 더 좋은 점 필요한 재료들을 살펴보면 차콜 5개, 플린트 2개, 솔트페퍼 1개입니다 이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차콜은 나무 종류를 모아 스멜터에 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플린트는 길거리에서 발에 채이는 돌멩이들이죠 그리고 솔트페퍼는 절앱구간의 지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스멜트에 가면 맨 위에 차콜이 있습니다. 차콜을 만들 때는 그린 우드나 에이지 우드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그린 우드는 레벨 1의 유저도 스토리의 과정에서 얻은 돌독기 하나만 들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콜을 만들기 위해선 숲에 있는 어린 나무들을 베거나 부쉬에서 그린 우드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숙련도인 로깅을 올릴 수 있죠. 이렇게 모은 나무들을 스멜트에서 차콜로 바꿔주면 스멜트에서 작업을 할때 올릴 수 있는 스멜팅 스킬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엔지니어링을 올리려고 했는데 로깅과 스매팅 스킬까지 오른다고요? 1석이조 아니 1석3조 아닌가요? 심지어 이 재료 수집은 숲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누구나 레벨 1 캐릭터조차 할수 있습니다 플린트는 길거리에 떨어진 돌멩이들을 주우면 됩니다 몬스터와 싸울 필요도 없고 레벨이 높을 필요도 없고 단지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되죠 이 플린트를 구하는 데 효과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모나치 블러프의 해안입니다. 이 해안에는 돌메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3, 4개씩 모여있기도 하죠. 직접 해본 결과 20분이면 3, 400개를 주울 수 있으니까 건파우더 200개 가량의 재료를 금세 모을수 있네요. 건파우더의 마지막 재료는 솔트패터입니다. 이 재료를 소금이 솔트와 헷갈려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솔트패터는 에버폴 북쪽의 쇠도 우 마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광산으로 들어가서 계속 죽기만 하면 됩니다. 광석류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마이닝 레벨업은 되지 않습니다. 던파도의 세가지 재료 중 솔티 패턴은 유일하게 몬스터와의 전투가 필요합니다. 이 광산 안에는 광부들이 있거든요. 30레벨만 되어도 이 몬스터들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재료도 모으고 보조무기 레벨업도 해보세요. 자, 건파우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린우드를 스멜터로 가져가서 차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차콜과 플린트, 솔트 패터를 가지고 가서 워크샵에서 건파우더로 만들어줍니다. 제작을 위한 재료들은 굳이 인벤토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에 넣어놔도 해당 마을에서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엔지니어링 레벨을 0부터 200까지 올리는 방법 중 하나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에 해당하는 건파우더를 살펴봤습니다. 저랩 구간의 유저들도 엔지니어링 레벨업을 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레벨만 되어도 3티어 채집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티어 채집도구는 1티어 채집도구와 비교했을 때 채집 속도가 무려 2.5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벨때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 1티어 돌 도끼는 한 손으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모션에서 벗어나려면 엔지니어링 0레벨에도 만들 수 있는 2티어인 아이언 도끼를 만들면 되지만 아이언도끼의 채집속도는 125%입니다. 티어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엔지니어링 레벨 50을 달성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 무려 속도가 2배 차이! 이제 엔지니어링 레벨을 올릴 생각이 드시나요? 자 진짜 여기까지! 뉴월드에서 빠질 수 없는 컨텐츠죠. 생활과 제작이 모두 들어있는 건파우더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레벨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